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그래, 너 오늘 너 믿고 간다 야 시장이 너 믿고 이거 한다 시장이 믿고 갑니다 레츠고! 오 친구들 친구들 자 친구들 같이 가고요 자아씨아레오잖아 이거 아 시장비 시장비 아... 아 닌자마쿠키 육성 찍겠네 이거 아, 아 미쳤냐 진짜 아, 씨. 아, 씨. 아, 시장 뛰돌 아, 씨. 자, 출발한다. 아, 제발. 일단 이거 한 번. 아, 혼자 가네, 씨. 아, 이 똥이나. 아씨 저거는 했다 하면 똥이야. 아, 우유 맛, 우유 맛. 씨. 오케이, 오케이, 친구들 같이 가요. 자, 친구들 같이 가면 눈에서 하트만 떠주면 돼요. 아씨, 아, 육천 아, 개 날렸어. 개웃 켰는데, 씨... 이렇게 되면 안 나오잖아. 아, 팬케이크 미쳤냐? 아, 씨 아, 아, 아, 유 아, 아, 우 아, 우 아, 어이 너버리 어디, 어디?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먼저 이 틀부터 쓰자고. 그리고 모든 뽑기는 고급 쿠키 뽑기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웃음> 응눈 설탕. 시원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오늘 닌자 만 아이, 비트 맛. 그래, 그래. 발랐다. 미라가 보인대. 아 역시 이 틀에서는 일법으로 좋은거 얻기가 힘들어 자 이제 에스프레소 여기서 칠해갑니다 미안하다 시원아 형다 날리고 있어 <웃음> 어? 아 블랙베리 내가 하면 블랙베리랑 마.. 그 마법사 많이 나올거야 형이 뽑으면 블랙베리랑 마법사 많이 나온다? 그리고 커스터드도 많이 나온다? 커스터드도 많이 나올거야 <웃음> 민자만 많이 나온다 야 그래도 내가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마일리지는 차곡차곡 쌓인다 두개 남았다 와 이거 틀로 하나도 안나오네 에스프레소 하나 아미쳤다리자 고급 뽑기로 갑니다 고급 뽑기로 어 핸드폰이 지금 떨어졌거든? 뽑기하고 있는 핸드폰이? 불안한데? <웃음> 뽑기하고 있는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웃음> 이거 어떡하지? 뽑기하는 핸드폰이 떨어졌어 어 마이송도 뽑아야 되는데 일단 10번 출발, 출발합니다 출발! <웃음> 홀 망했어 혼자 간다 와 어, 에픽이다 미안 에픽이란다 레오야 미안해 아 어, 찍으세요 미안해 시원아 미안하다 그래도 요거 덱 좋잖아 어 양파 맛이 다 여기 담아내기 담아내기 짜장면 양파랑 먹어요 허브맛 쿠키 영혼석 형이 영혼석 얻었다 시원아 형이요 영혼석 얻었어 허브만 영혼석 얻었다 형이 <웃음> <웃음> 아 미치겠네 음, 시원한 미안 미안하다 시자 <웃음> 다시 갑니다 다시 야 다시 실패 가요 어 이번에 친구들 마법사가 있는데 망했다 씨. 아 아 찍으세요 시원한 미안하다 오빠만 병원 속에서 나와라 아 셀리만 시원한 미안하다 시원한 미안하다 얼 주인 주인 왔다 어떻게 <웃음> 법사띠 <웃음> 시원아 미안하다. 형이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진짜 시원아 미안해 나중에 너네 동네 가면 햄버거 사줄게. 미안해 연금술사만 나왔다. 시원아 연금술사만 나왔다 시원아 미안하다 나중에 너네 동네 가면 햄버거 사줄게 아씨 한번만 더하겠습니다아씨또 마법사 아씨 다 아, 말렸다 고보면데아 진짜 개똥손이네 이거 어떡하냐 이 손을 진짜 어떡하면 좋지 야이 왼손으로 해볼까 야, 다음부터, 다, 다음부터 내 왼손으로 눌러볼게 오다크초키 다크초코쿠키 영혼석 2개 딸기맛 진짜 개고기 오징어 초밥집 있어. 아 공주맛. 폰 떨어졌을 때부터 알아봤대. 아. 씨. 시원아 이제 왼손으로 눌러볼게 왼손으로 오른손이 똥손인것 같거든? 왼손으로 눌러볼게 오른손이 똥손이니까 왼손으로 근 마지막 트거든 나 왼손으로 어? 둘이 간다 둘이 하면좀 다른가? 아씨아 아, 시원아 진짜 미안하다 <웃음> 오코스터 <웃음> 숨이 멎는다 <웃음> 숨이 멎어 <웃음> 아 씨, 미치겠다 진짜 완전 똥손 개똥손 이거 완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아씨 어떻게 이렇게 똥손이지 와 미쳤다 진짜 널 마일리지샵 못살거야 마일리지샵 신중하게 잘 살아 허브맛 사야지 마일리지샵에서 허브맛 다사 다크초코 다크초코 달래내 다크초코 사 다크초코 다크초코 열세개 더 먹으면 돼? 여기 다크초코가 없다 근데